이티제의 대표적인 플러팅 신호인 이글아이 의미는 이티제와 교제해봤다면 한 번쯤 이글아이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글아이 발생 원인, 특징 그리고 대처법을 알려드립니다. 이티제는 좋아하는 사람을 쭉 지켜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티제는 그것만으로도 힐링받습니다. 하지만 이티제가 짝사랑할 때 대놓고 이글 아이하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티제는 숨어서 짝사랑 상대를 조용히 쳐다봅니다. 여기서 짝사랑 상대가 알아챌 확률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모를 수 없을 정도로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때 짝사랑 상대는 이글아이하는 이티제가 부담스러워서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티제의 이글아이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벼운 방법으로 가끔 이티제와눈 맞춤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티제에게 상대방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인식됩니다 일종의 메시지를 수신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둘째, 강력한 방법으로는 ISTJ g a j a k s e l n g h l d u l e u n e u ISTJ UIDP y o u j u m p i o g r a m signal yep, u i a i naida e a l i e s e n lead d w n he y u r n a o s o h o t h e n o l 마요 이라도 쥬 loved G. ISTJ Nuno h i l i Yashi s n Yul P. h l De Lo P. h Nader. h o g a m i Nun g l d i e Hasa i n a d Gulasa g l Nun. ISTJ Gasande d e a n h u k i n E. Kul Sulok. Gang Daga s a j i Nader. Eagle I b u Dam s u l a m a c i l y n j o n Hogam Shin h o e k e Bagaduli Nun Gedajot s u b n a d a 이 티제는 짝사랑 상대에게 불타는 이글아이를 날리지만 막상 단둘이 있을 때 부끄러워서 똑딱거립니다 특히 고백을 했거나 받았을 때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하던 이글아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선을 잘못 마주치고 뭔가 나사 하나 풀린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때 상대방은 당황하지 않고 이 티제를 상대할 때 리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당황하면 좋은 분위기도 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딱딱해진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평소에 안 하던 분위기 살리기는 삼가하길 바랍니다. 더 어색해져서 수습불가한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땐 본인이 자주 가는 맛집, 카페에 방문해서 서로의 일상적인 취향을 공유하면 가볍게 분위기를 풀수 있습니다. <목소리> 뚝딱가 여긴 VIP 고객들만 입장 가능한 보호급 레스토랑이야. 어때? 이티제는 성대하고 화려한 고백을 할수록 더욱 뚝딱거립니다. 오히려 그런 고백을 받으면 정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티제의 고백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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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받아주겠다라는 식으로 플러팅해주세요 준비가 된이 티젠은 언젠가는 넌나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면서 고백할 것입니다. ISTJ가 고백받은 후 고민한 시간을 달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신이 내게 고백할 줄 전혀 몰랐다. ISTJ는 본인이 고백하거나 고백받기 직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그 말은 따로 고민할 시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예상 못한 상황이어서 이리저리 체크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2. 지금 이 상황을 복합적으로 체크해야 한다. ISTJ 기준 갑작스러운 고백을 받으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뚝딱 거립니다. 고민을 통해 ISTJ의 3단계 기준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인지 좋은 이성인지 서로의 외부적 상황은 이상 없는지 체크합니다. 이는 ISTJ의 사전 관찰 정보량에 따라 시간이 단축될 수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ISTJ에게 급고백하면 ISTJ는 고민할 시간을 갖습니다. 고민 시간이 짧을 수 있지만 반대로 하루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가 해두면 좋은 행동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썩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ISTJ가 자체 조사를 하는데 자꾸 옆에서 정보를 제공하면 혼란을 겪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정보가 아니라면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STJ에게 고백하기 한달 전에 전 애인과 헤어졌을 때 이별 기책 사유가 전 애인에게 있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를 보내면 좋습니다. 그러으로써 한승연애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ISTJ는 밀당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연애를 시작하면 있는 그대로의 본인을 보여주고 상대 또한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기 직전 i s t j 는 밀당 비슷한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의 마음이 어떤지 본인의 생각과 같은지 떠보기 위해서입니다 ISTJ가 밀당을 할 때는 살짝 하는 수준에그칩니다 ISTJ가 밀당을 당했을 때 조금만 밀리면 멀어지기 때문에 상대에게 밀당을 할때이 점을 생각해서 살짝 진행합니다 이때 상대는 튕겨내지 않고 슬쩍 잡아주면 ISTJ가 상대를 확 잡아당길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ISTJ 뚝딱이 로봇을 잘 잡기를 바랍니다 <laughs> ISTJ DO MI UL DANG yul, dan YUL HA YA? Basically, ISTJ NUN MI UL DANG YUL HA JI AN d SUB NAIDA JOA HA NUN s a l a m SAN DELO MI UL DANG YUL HA NUN GUT DO HAN ENERGY SOBILE h e YAN EQU DAGO NU k i d i m o n EID NAIDA MI UL DANG HA NUN GUT BO d a j i n SHIM YUL BO YA JU NUN GUT CHI DO EFFECTIVE HA r d o g o SEN GAK HAD NAIDA However, ISTJ DO SUN TEC JUK EURO MI UL DANG YUL HAL DI GUR IT SUB NAIDA Borrow, Sunday bang e m e i l dang ha go it the noin gol Hu wax il hi i n g het sul di e e b neda Tuk hi socialized d o wen h is t j lamayon Gu dong an m e a l dang yul a d a p g e hanun gunji Deep learning yul het sul g u b neda Gu deep learning n a y u n g yul tongue ha Jogi en seek m e a l dang yul try had neda For example, is t j gakail dat hanun de Sunday bang e diem du hi yasud ap jang han damayon Pace lul matchu wajud neda Sometimes, do paste you know, like, gayayak moon j a c h a l a m iljung h a s a Sandi bangi yuaya yu, ha hel di gait subnada In <laughs> nun sandi bang yul bel hiya ha go it denun dut u r o in jiha mayan jot subnada 고리고, 상대방이 네버 선톡 a 한 g i 용건이 e s n t o o n n o o n n o o n I s TJ dos on top you n i o o n s TJ, i s t j 에게 밀당을 함부로 시도했다간 끝없이 밀려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차원적인 단순한 밀당은 istj와의 관계를 끝장낼 수 있습니다 특히 istj를 떠보려는 눈에 허니 보이는 밀당은 istj의 분노를 유발합니다 그러면 밀당을 시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까요 바로 istj에게 최종 결정을 요구할 때 밀당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TJ와 교제를 시작하기 직전 ISTJ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뜸을 너무 오래 들이면 ISTJ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상대는 ISTJ에게 확실한 팩폭 플러팅을 날려야 합니다. 만약 ISTJ가 본인과 교제를 한다면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것입니다. 특히 ISTJ가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장점 어필을 하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잘 못하는 ISTJ라면 ISTJ의 픽업을 책임질 수 있다고 해봅시다. 이때 걱정이 많은 유형이라면 운전기사가 될것 같은 걱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ISTJ에게 운전 딥러닝을 시키면 되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 n 다시 청하 주시야사 c h 해 n g Hajusi y 하 s a ISTJ 와유 혼인 신고 하시1해 ISTJ 월드 멤버십에 그 m 아둔. 토탈 네거지 베네핏 하주 요